점심 먹고 유인에 거쳐서 배포로 들어갈 겁니다. 습니다 <eing> Every day I'm turning upside down. 명란도 가져왔구나 어, 거품이 엄청 잘 나. 응. 음. 응. 음. 음. 음. 어, 아, 후쿠오카, 대네 어, 어, 어, 어. 용산 어, 어. 어. 어. 어. 에서오셨 어. 어. <웃음> 자연스럽게 출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남편 어딜 보는 거지? 너 다시 와 장구 끝인데 이 밤을 끝으로 자고 이 체크아웃을 하러 나갑니다 오늘의 일정은 지금 후쿠오카에서 출발해서 다자 이후에 갔다가 점심 먹고 유인에 거쳐서 배포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2일차 스케줄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 안닮 너무 다행이 내일은 일 저희는 렌터은 차가 도습니다 완전 고차네요고차요 어, 운전 어색하지? 아. <목소리> 어한모 하나의 s c h 커피 안 아, 아, 할까? <웃음> 아, 나동전이 아, 있었던 것 같아. 누나 응, 이거 챙겨주세요. 하나, 하나만 이거 뽑아주세요. 어이... 이거, 자판기야? 아니, 안에 사람이 있어? 거야.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웃음> 대박. 뭐 진짜 좋아. 진짜 대기를 이거 뽑았습니다. 광주에 대기를 할 때까지 뽑아볼까? <웃음> 앙조가 복덩이요. 역시 앙조가 복덩이야. 재밌지? 열어볼까? 어. 보자. 식었을 줄 알았더니. 보이시겠어? 맛있어. 기 소스가 많놀네 오, 귀여워. 오우. 생거치이로의행방구명에서 먹는 아침 식사야. 귀엽다, <목소리> <목소리> 아 오리지널이 500엔이고 핫토핑이 600엔. 보조배터리 주세요. <목소리> <Thank you>.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응. 음. 원래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재료가 음, 소진돼서 문이 닫았습니다. 아쉽. 음음음 안? 부장 같죠?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이게 뭐야? 냄새 먹을래? 먹을래? 맛있어? 라면 진짜 맛있어. 아뜨거 만져 봐. 아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부드러워 여보 또 먹어 거실하고 연결된 커튼방이 있고, 방이 따로 두개 있는 거구나. 그리고 다다미 거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까 점심을 제아 얼마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